가오기 전까지 우리 아무 문제가 없었어. 세상 누구보다도 좋은 라널 믿었어. 어느 누구도 우리 사이를 갈아놓을 수. 네가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가. 바 나는 그 모습을 다바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너를 그리워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이래선안 된다고 그애를 그래, 절대 울려서 아 해, hey.